팝핑보바 먹어볼까 과일시럽을 담은 구슬이 터진대 한입 가득 입에 놓고 톡톡 터뜨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삼켜버렸네 음 사운드 뭐 재밌는데요 이거? 맛은 막 2,300원짜리 딸기맛 쭈쭈바 맛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아 근데 이게 한입 가득 물면 막 터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안 터집니다. 이게 막이 사이를 막 미끄덩미끄덩 하면서 빠져나가서 뭔가 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턱에 막 힘줘서 막막 막 이렇게 해야 되고 턱이 좀 굵어지는 것 같고 막 <웃음> 사각턱 되는 거 아니야? 리치맛. 어 이거 맛있는데요. 이거 딱 뷔페 가면 볼수 있는 이 맛인데 어 향이 이게 되게 좋은데요. 딸기랑 리치 중에 리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망고. 어 얘는. 그러니까 막그 망고 맛이 나긴 하는데 망고 맛이 아닌 것 같아요 얘 딸기 시럽이 약간 진한 딸기 시럽 맛이었다면 얘는 약간 연한 망고 향이 나는 달달한 음료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셋 중에는 리치맛이 저한테는 제일 맛있습니다 왕창 넣고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여기 보면 전 처음 먹어보는데 잔뜩 줄었잖아요 이거 처음에 딱 택배로 받았는데 딱여은이가 열어보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뭐냐고 빨리 먹자고 막 그래서 아니야 이거 다음에 아빠 촬영할 때쓸 거야 이러니까 막 지금 찍으라고 막 <웃음> 해가지고 여은이만줬거든요 그래서 여은이가 먼저 먹고 그 이후로 아내와 여운이가 계속 퍼먹어서 점점점점 <웃음> 점점 막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얼려 먹으면 진짜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파핑보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이스파핑보바입니다 딸기맛 아니 딸기맛이 스크류바랑 맛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헉, 그런? <웃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스크류바 맛있네? 오, 대박! 아, 이거 식감도 스크류봐예요 근데, 그이 구슬들은 그 톡톡 터지는 식감이 살아있어요 음 대박, 잠깐만 아, 팝핑봉 이거 얼려먹는 거네 와... 아니 이세통 이거 대용량밖에 안 팔아가지고 언제 다 먹나 했는데 아니 이렇게 얼려서 먹으면 여름 내내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오 좋다 아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